스물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거야 일종의 우리는 개헌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 그제. 이거는 자,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개운법이다. 남의 힘을 동원 받아 가지고 할수 있는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거 아니에요, 그지?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막 하니는 아, 안 된다 해갖고 돈 이만큼 갖고 내장도 래는 번곤란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해결하는 거야. 그러나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인연줄칠성줄귀신줄 이기 문제 문제지. 이거는 조차서 빚지도 뭐안 하는 거고 사람 해갖고 내가 이기겠나. 그거는 사람을 빌리지만 은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지가 해결해 나가는 거지. 그러면 우리는 어사가 어떻게 전생 법장은 이거 원인이라. 그치? 병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. 병명이면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놈은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. 이게 중요한 거잖아. 그치? 상담하는데 주목적이 뭐고 너는 나쁘다 요것만 이야기할까 나쁜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것이고 내가 못 먹고 살면 먹고 살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으면 몸을 나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나을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정신적으로 이렇게 위압돼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주고 지지, 취업을 못해가 있으면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돈 버는 방법을 선택해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야이가 그것이 우리 상감이지 뭐 나쁘다 하는 거 헛소리 내서뭐막 뒤에 가서 니는 뭐 올달에 뭐 망한다 해다 듣고 니는 뭐맨 교통사고 난다 해다 했고 이런 헛소리 하는 거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는뭐 사기꾼 기본이 기본이 사기꾼이 아니고 천재에요 어? 천재가, 아니, 천재가 아니고 지금, 막 지금 온천재가 막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지 뭐 지금 봐봐라 말. <웃음> 아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국민을 위하면서 어떻게 하고 지금 선전말 많이 하잖아 그런데 가마뱀은 처음도 증가자 이가 아마 전가자도 향수학 휴황, 휴학범들이다 그지? 그런데 <웃음> 우리는 그러지 마자. 아무리 세상이 더럽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러지 말자. 이 사람이 밥을 두 톨을 모여야 되면 한 톨밖에 못 모어 한톨더벌수 있는 거. 요거 만들어 주는 것이고. 정말로 여기서 정신적으로 족까지 뺏기 못 걸어가게 되면 더 강해갖고 저 버스 탈 때까지 막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. 이것을 우리가 할 일이지. 그가 뭐 다른 사람이 뭐 덩친다 해갖고 우리도 따라서 덩치고 사기꾼도 직급이요애사있 이딴 소리 하면 안 되겠지. 나는 내가 배우러 온 사람들이 사기꾼이 직급이요 하는 사람들이 내가 엄마는 많이 들었겠노. 그럼 이 세상에 얼마나 사기꾼이 많다는 소리야? 이나 사회꾼이 지급이라 하는데 전체가 지급이네아 그런데 우리나라잘 돌아가는 거 보면 희한해 그런데 끝까지 돌아갈는지안 돌아갈지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는데 사실은 돌아가는 그 자체가 희한하더라 잘 돌면 나중에 평생 지 응? <웃음> 둘 다, 둘 다, 둘 다. 아, 돌다 돌다 제자리에 오나?